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유튜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저번 시간에 브라키오사우루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거는 네 저기 보이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을 좀 알려드릴건데 이 친구 제가 좀 알아봤는데 와 대단합니다 일단 테이밍하는 방법까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테이밍하려고 몇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테이밍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아크로칸토사우루스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면 안된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정도 어그로가 끌리면 어 그래 저렇게 포효를 해요 그때 이제 영공칸에 마취약이나 톡신같은걸 넣어두면 테이밍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어 테이밍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요 아무튼 이 친구 좀 어떤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한번 테이밍을, 인제 테이밍을 해서 한번 볼까요? 이 친구도 약간 지진 같은 게 있는데 나오 렉스 한 장이랑 똑같네 이 친구 또 한번 태워보고 어 음. 잠깐만 그거를 마이... 일단은 앞으로 가는 거고요 공격 한번 해볼까? 뭐 C키를 누르면 오 이런 지진같은거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키를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걷게 됩니다 이게 약간 방어모드? 그런거라고 해요 근데 뭐 이런걸 왜 알려주냐 하실수도 있는데 얘네가 아크투에서 나올 확률들이 높은 그런 친구들이어서 지금 해외 언오피셜 서버들은 조금씩 이 모드를 적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친구 좀 대단한 게 테크까지 데미지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아까 그 지진 그걸로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데미지가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? 식 시키였죠? 음. 일단 돌에 데미지가 안 들어갔는데? 네, 철에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? 데미지가 들어가네 이거 어떻게 했냐 이 C키도 아니고 그 아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있죠 옆으로 걷는 모션같은거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들이박았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누르고 이렇게 야 데미지 들어가네 야얘 뭐야 어 얘가 광폭을 하게 되면 체력 회복을 대고 공격 속도가 높아진대요 광폭하는거는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다보면 이게 광폭을 한대요 오 그리고 얘는 보스 존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 아일랜드랑 스코치더스 보스 존에 따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인해봐야지 브루더마더의세대요 얘가 현명함 헌터 자 이제 유물을 다 넣어뒀고 보스에 들어가진 한번 확인해봅시다 뭐야 진짜 맞았어 와 너무 좋은데 잠깐만 일 잡읍시다 데미지를 더잘 준다는데 모르겠는데? 오, 지진 잘 들어가네 방어모드? 와 방어모드 굉장히 약하고 근데 좀 약하다. 데미지가 기가 나막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어디 갔어? 어근가? 뭐야 이거 이건 버그야 이거 자, 아무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뭐 데미지가 좋다고 하는데 <웃음> 메가테리움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가 솔직히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 아 맞다 이거 하나 또 테스트 해봐야겠다 여기 보니까 일반 터렛 탐빼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공룡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설명에는 헤비 터렛 말고 오토 터렛 그래서 한번 우토 터렛을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 방어모드가 되죠? 아, 아 실수 실수 실수 지심을껐어 했어요 정면 바라보.. 아아.. 데미지 차이가 좀 있구나 자 이렇게 광폭 같은 걸 하게 된다고 해요 다음에 여기서 오 10초 아 위에 버프가 있구나 Your acro blood is pumping 자 그러면 이렇게 방어모드를 한 다음에 저거를 한번 부숴봅시다 포켓스텝이 데미지를 심네. 거의 한40 30초. 오. 너무 좋은데? 이 속도 높아져요. 광폭하니까 자, 오늘 이렇게 아크로칸토사우루스에 대해서 좀 알려 드렸는데요. 아 근데 솔직히 약간 좀 많이 2%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광폭을 하게 되면 좀 좋은데 광폭 지속 시간이 한 30초 가량 좀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? 저는 좀 약간 좀 많이 좀 뭔가 애매한, 네, 뭔가 애매한 그런 공룡이라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아 고민할 것 같아요.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 지금 칼칼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얘가 네 아무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공룡들 한번 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